몸의 평형유지에 네. 도와줄 같아요. 평형유지에 중추에 음. 반사하는 음. 거에 중추 이게 그 대접의 기침 평상에 흡입해서 이런 반사에 중추에 약 얼굴하고 관련된 거네요? 네 그래서 이처럼 로 보석쬐을 때는 뼈하고 반대로 흡요오 그래요? 오 음. 그래요? 아, 게약간색깔거요 음. 음. 음. 음. 네. 이이 동작할 이 이렇게 거네요음네 여기 척수분을 주방들이랑 대모가 네. 이렇게 용량을 내려서 이렇게 이 네. 네. 아, 의식적이식적이라면 여기에 베네를 관여하지 않는다는 건가요? 네. 음, 그렇구나. 여기에 가 관여하는 거예요. 아까 계속 서 그렇구나. 여하는거 아까 리이랑관리이이 you mm -hmm.